그때 되게 고민 되게 많았고 되게 힘든 시기 있었는데 그 노래 들으니까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, 있다는 거왜 그래요 오빠? 왜, 오빠 왜, 그래? 왜 그래요? 왜그래 진짜 형? 어, <웃음> 왜나으그서안왜그래왜 그래요? <웃음> 진짜 왜 그래? 어, 뭐야, 왜 울어?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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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가 괜찮지 않은 거였구나, 뭔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였구나, 앞만 보고 계속 달렸었던 것같아 내가 지금 진짜 가사 말처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?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수 없지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? 모두 잘 걷고 있나요? 사실 저는 가사 속 질문들에 무엇 하나 답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누구나 같은 고민들로 살아가는 것 같아 어쩐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마냥 잘 풀릴 것만 같던 맑은 날도 잠시 안도하다 보면 금세 날벼락이 치고 뭐든 갖고 나면 만족보단 더큰 욕심만 생기게 되는 알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으며 또한 발자국 나아갑시다. 지금 웃고 있던 울고 있던 인생이 쓰던 달던 후회하던 감사하던 이 모든 삶의 발자취는 분명 다 값질 테니까요.